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한 박세범 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을 이렇게 멀리 치느라고 오른손이 먼저 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아닌, 수평 유지까지 했잖아요. 오른쪽 이렇게 내리고, 자, 왼쪽이 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이 공 쪽으로 가고, 오늘은 저번에 백스윙에 이어 다운 스윙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재밌게 봐주세요. 자, 저번에 제가 얘를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왼손은 버티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가까이 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왼손 버티고, 주머니에 가까이 가게 해서, 여기서 쭉, 그 다음에 헬리콥터, 뭐 쟁반, 요까지 갔어요. 자, 이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손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옆쪽으로 보게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런 느낌. 요렇게 해서 헤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헤드 집어넣고 요 오른손을 이렇게 샤프트 쪽을 잡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밀어봐요. 왼손을. 왼손 밀으면 이게 왼손이 누르는 느낌이에요. 대부분 이거를 잘못 잡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얘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느낌이 아닌 이렇게 걸렸을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거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상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느낌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테이크 백을 가보세요 그러면 그립이 요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요 느낌 얘를 그대로 땡겨 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있고 얘는 요런 식으로 땡기는 거예요 누르고 땡기고 요 느낌이지 얘를 이렇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두 개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봐요 요 느낌이죠 여기서 잡고 오른손은 요 느낌에서 땡기죠 요렇게 이렇게 땡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잡고 요렇게 땡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일자되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헤드가 무조건 일자 여기 날이 일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어, 많은 유튜브를 보면 이게 뭐 닫혀 있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 원리는 이게 스파인 앵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서 있으면 얘는 일자여야 되고 내가 어드레스를 했기 때문에 약간 닫혀 있는 느낌이 나는 거지 얘를 진짜로 닫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뒤. 쪽으로 많이 가야지 내려올 때 템포도 생기고 어, 편안하게 멀리 칠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얘 자체를 닫겠다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닫겠다고 어깨를 틸팅하면서 손목으로만 탁 닫아버리면 얘가 올라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구간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어, 다른 힘을 써야지만 여기서 그냥 팔로만 치는 힘이랑 어, 유사 똑같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얘 닿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일어섰을 때는 일자 어드레스 해야 하니까 살짝 다치는 거지 얘는 절대로 닿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다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왼손을 이렇게 버티고 오른손은 땡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되는 느낌, 거의 다 어드레스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인 앵글이랑 똑같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에서 쭉 뒤로 땡겼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손이 어, 수평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왔을 때 수평 유지하는 거 보이죠? 얘 누르겠다고 오른손만 땡기고 있으면 이 수평, 이다 무너지잖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올라가되 수평 유지. 그래야지 나중에 내려올 때 수평 유지를 해서 채 떨어뜨릴 때 같이 떨어지지. 얘 수평이 유지가 안 됐는데 채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려가 있는 애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탭 리듬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평은 매우 중요해요. 수평 유지, 수평 유지, 그다음에 수평 유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크백 수평 유지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안 돼요. 수평 유지. 여기서 수평 유지. 그다음에 어깨 내리면서 여기서 보시면 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내리면 알아서 얘가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받쳐질 거거든요 이렇게 돌 거거든요 오른, 오른쪽 어깨를 내리면 알아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어깨를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말고 수평 유지 쭉당기고 수평 유지 오른쪽 어깨 계속 내려 주고요 그 다음에 수평 유지 그럼 자 여기서 다운스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어. 회원님이 공 위치라고 보시면 여기서 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을 이렇게 멀리 치려고 오른손이 먼저 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이실까요? 이쪽이 궤도가 커지고 여기가 궤도가 되게 작아져요. 그런 느낌이 아닌 수평 유지까지 했잖아요. 오른쪽 어깨 내리고 자, 왼쪽이 공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이 공쪽으로 가고 오른손 보이죠? 어깨 내리면서 오른손도 공쪽으로 가면 자, 손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수 그러니까 직선 직선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멀어지죠? 직선, 직선 하니까 팔로가 멀어지죠? 근데 여기서 미리 풀어버리면 여기가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을 못 피시는 이유가 먼저 펴졌기 때문에 펴질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부려져 있으면 그대로 직선, 직선 그걸 유지하고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누르는 느낌 살리고요. 땡기는 느낌 살리고요. 그걸 같이 했을 때 누르고 땡기고 수평. 제일 중요해요. 누르고 땡기고 수평. 여기서 백스윙 때도 누르고 땡기고 수평. 어깨도 낮춰야 돼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수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자, 할때 왼쪽 공, 오른쪽 공 왼쪽 오른쪽 공땅 이런 느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평 수평 오른쪽 어깨 낮추면 더 헬리콥터 살짝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 왼쪽 공 오른쪽 공땅 펴지면서 치면 오른팔 두팔이 다 펴질 수가 있고 어, 항상 정확한 임팩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임팩트 1부는요까지 찍어 드리고요 다음에 더 섬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